어 e o w Meow m e o e m o m o w 마 심 있는 듯 다가와도 손 내밀 면 멀어져 가는 네가 괜히 얄미워서 자꾸 조그만 나의 야옹아, 너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나 내 뒤에 있어. 무 뚝뚝한 표정으로 달. 너 이, 저, 저, 고양이 키우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때까지였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무슨 일이든 참견하는 넌 원래 살고 있는 듯해 작고 조그마한 나의 야옹아 너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넌내 뒤에 있어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가와 내 눈을 바라보 조그만 나의 야옹아 이제 네가 없어진다면 누가 날 반겨줄까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와 널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난 웃고 있어 나의 소중한